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퍼플릭시 퍼스널 벨벳립 틴트 리뷰를 또 들고 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퍼스널 벨벳립 틴트 두 번째 시리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첫 번째 시리즈 네 가지 호스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벨벳립 틴트 첫 번째 시리즈 네 가지 색상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4호부터 8호까지 두 번째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팁을 보시면 이렇게 통실통실한 짧은 팁에 있는데 이 팁에 지금 많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입구에서 양 조절을 조금 해주고 발라줄게요. 우선 첫 번째 컬러인 퍼스널 퍼플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퍼플 컬러치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라기가 돈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살짝 핑크에 퍼플이 살짝 가미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진하게 발라줄게요. 지난번에 이 틴트를 블러셔로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해주셔서 이번에도 블러셔로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손에 묻혀서 이거를 바로 바르면 너무 진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손등에 살짝 덜어내주고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발라줄게요. 얘네가 질감이 되게 벨벳 틴트인데도 촉촉하게 발리면서 벨벳처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로 해줘도 들뜸 없이 이렇게 컬러가 잘 물들어요. 이 퍼플 컬러가 그렇게 막보라기가 많이 도는 컬러가 아니어서 원톤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퍼플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에 살짝 발라줬는데 이렇게 바르니까 너무 예쁘죠? 이 퍼스널 벨벳립 틴트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버립처럼 바를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돼서 발라주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바이올렛 컬러랑 살짝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바이올렛 컬러도 들고 왔는데 방금 발랐던 퍼스널 퍼플 컬러고 퍼스널 바이올렛 이렇게 보면 은 퍼스널 바이올렛이 훨씬 더 쿨하고 퍼플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데일리로 쓰기에는 퍼플 컬러가 더 좋겠죠. 이 바이올렛 컬러는 겨울 쿨톤 분들이나 완전 퍼플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쓰실 것 같아요. 퍼스널 퍼플 컬러는 조금 더 자줏빛이 섞인 느낌? 얘는 진짜 포도가 갈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걸 지우기 전에 퍼스널 바이올렛도 한번 안에 살짝 발라볼게요. 쿨톤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바르셔도 예쁠 것 같아서 안쪽에만 음 버찌 같은 거딱 깨물었을 때 그런 색깔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오묘해 보이면서 딱 예쁜 그런 퍼플 컬러입니다 뭔가 너무 대놓고 보라보라 이렇게 하면 은 바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묘한 컬러여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착색력 보이세요? 와 지금 지운 건데 이렇게 착색도 이 틴트 색깔 그대로 착색이 되거든요 두 번째 컬러는 퍼스널 레드 컬러입니다 이 레드 컬러도 진짜 딱 정석 레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발색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소량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안쪽에만 묻혀도 흠빠흠빠 해주면 입술에 다 퍼질 만큼 이게 밀착력이나 발색이 진짜 좋아요. 저는 약간 오버립할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경계를 문질면서 퍼트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까 입술 가운데만 발랐는데 입술 전체에 지금 발색이 다 올라왔거든요. 살짝은 쿨한 느낌이 도는 약간의 블루끼가 들어간 그런 레드 컬러예요. 쿨톤 분들이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 확 켜주는 그런 레드 컬러. 얘를 좀더 진하게 발라볼게요한번더 발라주니까 레드 느낌이 더 진하게 쨍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버립을 해서 입술을 엄청 빵빵하게 발랐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원래 내 입술이 이렇게 두툼한 것처럼 표현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블러셔 없이 입술에 포인트를 딱 주기 좋은 그런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얼굴이 또렷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컬러 퍼스널 레드 브라운 컬러입니다. 살짝 브릭 같기도 하면서 약간 홍시가 섞인 그런 브릭 컬러? 이 퍼스널 벨벳 립 틴트가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여러 번 입술을 지웠다가 발라도 각질 부각이 딱히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스머징이 되기 때문에 입술에 부담 없이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살짝 벨벳처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레드브라운은 이런 느낌? 약간 칠리브릭 컬러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컬러도 블러셔로 한번 톤을 맞춰주면 예쁠 것 같아서 살짝 발라볼게요. 이 틴트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블러셔로도 꼭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블러셔로 썼을 때도 너무너무 예쁜 컬러들이 많기 때문에 입술이랑 같은 색으로 바르면 전체적인 조화도 잘 맞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같이 한번 발라보세요. 짠!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끈 포근한 그런 느낌이에요. 포근한 니트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 지금 계절보다는 가을에 조금 더 손이 자주 갈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마지막 컬러는 퍼스널 누드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누디한 베이스립? 저는 약간 립을 바를 때 항상 섞어서 바르는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베이스립을 깔고 포인트립을 섞어서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 컬러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단독으로 바르면 좀 토인처럼 될 수도 있긴 한데 섞어서 바르면 진짜 예뻐요 방금까지 되게 착색이 많았는데 그 착색을 가볍게 커버해주는 그런 누드 컬러예요 이제 베이지에 핑크 한 방울 들어간 컬러인데 베이지톤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컬러 진짜 추천드려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가 이렇게 입술산이나 이렇게 입술 구각 같은 부분에 커버를 해주기가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컬러로도 블러셔를 한번 해줄게요. 이런 누드 컬러는 블러셔로 해도 엄청 예쁘거든요. 컬러가 그렇게 진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부담없이 막 발라도 이렇게 예뻐요. 반대쪽에도 블러셔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얘는 다른 컬러들이랑 섞어서 발랐을 때도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이 컬러랑 레드 컬러를 자주 섞어서 발랐는데 오늘은 한번 퍼플 컬러랑 섞어서 발라보려고요. 이게 근데 조금 더양 조절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한 번에 많이 나와서 꼭 입구에 덜어내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두개 섞어서 바르니까 진짜 이쁘다. 제가 원래는 약간 아까 보여드린 레드 브라운 컬러 같은 브릭 컬러? 이런 컬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번에도 퍼스널 벨벳립 틴트 리뷰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쿨톤인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웜톤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쿨톤인 것 같다고 막 많이 해주셔서 그때부터 뭔가 저도 모르게 핑크 컬러나 이런 퍼플 컬러에 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완전 웜톤 컬러만 좋아했었는데 뭔가 요새는 핑크 컬러도 되게 이뻐 보이고 이런 퍼플 컬러에도 계속 도전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프로 경계를 두드리면 됩니다. 이거 두개 섞어서는 오늘 방금 처음 발라봤는데 이렇게 두개 섞으니까 뭔가 조금 더 오묘하고 입술이 구름처럼 뽀용뽀용, 포슬포슬한 느낌이 좀더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퍼플리쉬 퍼스널 벨벳립 틴트 네 가지 색상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퍼스널 누드 컬러랑 퍼스널 퍼플 컬러 지금 제가 섞어서 바르고 있는 이 컬러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퍼스널 틴트라는 이름답게 모든 컬러가 비교적 톤 타지 않고 전부 다 예쁜 것 같아요 컬러 테스트만 3 0 0일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컬러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컬러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